삼성 반격해봅시다. 자, 쳐봐, 쳐봐. 하이구 <목소리> 구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예, 과연 또 이게 무슨 어그로인가? 예, 근데 그런 어그로 잘안 끌잖아. 진짜입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무시무시하다는 기사단 보스 에이네크 익스트림을 한 캐릭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의문의 맞짱 에이네크와 구스카누르 자 여기 투급 4 4 9 1 0에 에스카누르가 있습니다 장비는 멜리오다스 거 각인해준 거 그냥 자기가 꼈고요 맹철입니다 자 요리가 중요한데요 요리 흡혈 하나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진짜 되는지 좀아 아 사실 궁금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은 없고 한 번도 시도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PK 길드에서는 시도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방금 투급 보셨죠? 예 우리 에이네크 익스트림과 맞짱 ]입니다. 야, 이게 하다 하다 별맛장이다 나온다. 쳐봐봐. 쳐봐봐, 임마. 야, 등치 비슷한데? 어? 햄 등치 크지? 자, 먼저 크루스를 갖다 불 붙여보겠습니다. 35,000. 좋구요. 보막을 쓰고 있는 에이네크. 요저 보막 저것만 해도 엄청 단단한데 이거 맞짱 되나? 이게? 되겠어요? 필살기 준비됐는데, 정말? 자, 일단, 일단 카드를 좀 아낍니다. 좀 아, 아, 아, 아 껴볼게요 일단 좀 아껴보고. 자, 나도 필살기 준비됐다, 마 자, 옵니다. 빵와 예, 벌써 반 피가 나, 나, 나, 어, 어, 어, 어, 거의 피가 다 날라갔고요. 자 좋다 그래 네가 그거 했을 때 그거 했을 때자 우리 스카노리 형님이 필사견가 봅시다. 흡혈 음식 먹었어요 지금 흡혈 음식 이게 너의 괴물화 최선이냐? 어 뭐, 뭔데? 방은 뭔데? 잡았어요? 맞죠 여러분 맞죠, 맞죠? 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예 이건 뭐 오늘 공략 영상 이런게 아니고 그냥 즐기세요 예 즐기세요 예. 멋진 맞짱 컨텐츠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자 요것도 카드 합쳐 카드 합쳐 삼성카드 많이 만들어 놔죠 불은 불은 못 붙였지만 자, 카드 합치는 의미로 파파파 잡아 잡아 잡아 자 부식이 들어왔어요 부식이 들어왔어요 부식이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어 정말 필살 끌 준비됐다 아 삼성으로 찍어 그러면서 피좀 빨고, 필살기 맞고가 괜찮겠죠? 가보자! 그냥 찍어! 자, 뭘 아끼냐? 갑니다! 갑니다. 와우! 82,000, 82,000. 11,000 정도의 피를 흡혈했고요 어? 아우. 필살기 한대 받았습니다. 자, 아, 아까워요. 어, 아, 아 맞네. 점마 필살기 랭따가 있다, 랭따. 그래서 필살기, 필사기를 날려버렸어요. 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필살기를 다시 받았습니다. 필살기 다시 받고. 자, 부식 안 들어와. 지금은 부식 안 들어와. 어, 쳐봐, 쳐봐. 자, 간다. 한대 맞아 봐봐. 자, 아까 1페이지 때는 갑자기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피가 더 많아요, 점마. 최선입니까? 와우. 야, 이거 맞짱 재밌네? 맞짱 아, 재밌어. 아, 이것도 짜릿한 컨텐츠구만. 자, 근데 저거 마무리를 이제 잘 지어야 돼. 마무리를. 쟤또 필살기 쳤다 자, 이거 랭따 당하죠. 랭따. 아, 어쩔 수 없이 랭따는 당하겠네. 그냥 때리자, 그러면. 자, 저, 하, 지금 이성카드가 두 장이라가지고 랭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부식 템이 너무 아프다. 부식 너무 아팠어요. 어? 약간 긴장되는데. 야, 맞짱. 알수 없는 맞짱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맞짱은 그 맛이지. 아, 부식이, 아, 부식 네개요 필살기 뒤집어야 된다. 음, 이런 걸로는, 뭐, 못... 아! 야, 에이네크, 네가 승부욕을 자극시켰냐, 또? 형이 승부욕 있다. <웃음> 1페이지에 삼성카드를 몇장 만들어 놓고 넘어가자. 오케이, 삼성카드 한장 만들었고, 이성 하나, 삼성 한두장 정도는 들고 가봅시다. 이거 쳐도 돼, 이거 쳐도 돼. <웃음> 회색이 안 날라가 에스카노르 형은안 날라가 쳐보자 얘너너 너 죽지 마 봐봐 차라리 죽지 마 봐봐 견뎌라 최선을 다해서 견뎌라 와우 뭐 이거 약하네 카드 붙습니다 오케이 오또 붙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야 카드졌다 어, 아끼지 마 아끼지 말자 바로 갖다 찍습니다 500% 찍고요. 바로 필살기 받았죠. 필사기 받고. 야, 이거, 오늘, 야. 그래,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난, 어? 너무 쉬운데 생각해가지고. 좀이 정도 좀 긴장감이 있어야 여러분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에이네크 익스트림입니다, 여러분. 익스트림을 한 명으로 잡고 있다고, 지금. 맞짱으로. 아무리 그래도, 와, 하하하. 어때 임마? 어때 임마? 맞아보니까 갑짝 오, 삼석카또 붙었다. 또 붙었다. 야, 끝났다 임마, 니는. 이 형님 얼마나 엄청난 형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자, 보세요. 그럼 세칸 차죠. 요거 하나에 세칸 차죠. 세 칸, 세 칸. 아! 랭따 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자, 갑니다. 빡! 8 2 0 0 아, 아깝다. 이거 랭따만 아니었어도 너 끝났다. 너 지금 벌써 클리어 각 나왔는데 랭따 당하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붙었다 붙었고 끝났는데 너? 불 붙여놓고 다음 내필 살기를 10% 증가한 상태로 때리나? 아니면 지금 최대한 좀더 세게 때려놓나 이거거든?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1000%에서 1 0 계산이 잘 안된다 어. <웃음> 감으로 그냥 때려 무조건 세게 때려 그냥 야야 야, 보호막 채워봐봐 그거 뚫고 한번 너를 갈란 퍽 때리듯이 한번 탁 때려줘볼게 자 갑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에이네크를 맞짱으로 클리어 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걸 왜 하냐면요 그냥 재미로 하는게 아니고 물론 점수가 좀 낮지만 캐릭터 하나밖에 안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또 솔프를 노려볼 바로 그 남자 구리오다스 아, 좀 구리네 아, 우리 단장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마수 에이네크 익스트림 등장하고 있고요 투급 16만짜리 우리 47,000 단장으로 맞짱 떠 보겠습니다 일단 인천 텔블레이드 360%! 54,000? 딜 죽이는데, 단장? 자, 삼성카드 떴어요. 야, 카드 조금 아껴놓을까, 삼성카드? 아닌가? 어, 쳐봐봐, 그래. 어, 반피 날라갔네? 반피 날라갔네? 날아... 어, 아, 자세가. 아, 아, 그래요. 자, 2성 한번 가볍게 한번 날려볼게요. 자, 삼성 같은 거는 아마도 아까 에스카노로도 우리 경험했지만 이번 방에 좀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단장아, 우리 맞짱으로 한번. 아, 저 자세를 계속 못쓰게 하네. 아, 필살기 씁시다. 자, 간다. 빵! 오케이. 127,000 나오면서 기절시켰습니다. 피도 상당량 흡혈을 한것같고요 어떻게 할까? 아... 아... 아니야. 섣부르게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자, 섣부르게 안 넘어갑니다. 일성짜리로반격 한번 살짝 던져볼게요. 어? 아, 점마가 자세 푸는 저 스킬 때문에 반격이 쉽지가 않네요. 어? 안 돼, 참아야 돼. 삼성은 내가 아껴서 이번 방 때려간다. 삼성 썼으면 바로 끝났지, 저거. 좋아, 좋아. 삼성 반격까지도 가능하겠다.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이 다쳐있는데. 어? 아, 아, 아, 그만 때려. 아, 아깝다. 아, 너무 존버했나? 한화, 이 무서운 놈, 이거. 아, 1번 방에서 거의 반격하기 힘들겠는데. 반격을 계속 막아버려가지고. 오케이. 야, 그림 좋았다. 뒤로 싹 빼놔가지고 삼성 합쳐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해봤는데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아, 이 자수 봐라. <목소리> 됐나? 아프네, 그거. 삼성 한번 써보자. 아, 이거 안 되겠다. 간다. 600% 맞아 봐봐. 9만 3천. 9만 3천 하면서 15,000 피를 흡혈했고요안 아, 그러면 죽을까봐. 쫄아가지고 <목소리> 내가. 오케이 어, 자세 불가 피사기 간다 이번에 더블 해마팡 142,000원 14 오. 오 좋아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자 일성으로 잡으면서 넘어가면 진짜 너무 깔끔하다 이러면 자빡 아, 아깝다 야 만큼 남았네 아, 이번에 쓰네. 기 앞에 있는 요 해골 요 모양이 보호막 쓴다는 얘기고 뒤에 있는 해골 모양 요거가 지 이제 몸 메탈 재질로 몸 바꾸는 그거고. 그렇습니다. 자, 넣어 보자. 23,000 남았어. 한번 간다. 뚫어 버리고요. 3만 1,000 좋아요. 오오 야, 삼성 반격까지 있다. 차라리 좀두들 맞자. 좀피좀 좀 깎였을 때. 아, 어차피 지금 아직 반격 못쓰고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다. 어, 내 원하던 바야. 원하던 바야. 필살기 한번 갑니다. 어 보망 아마 뚫을 거고 기절시킬 것 같죠? 오케이. 12만 3천. 자, 이성 들어왔고요. 어, 아직은 피가 좀더깎어야 돼. 깎여야 돼. 자, 자, 자. 오늘, 야, 그림 나온다. 왠지 이거 두근, 야, 살짝 두근거린다. 진짜 두근거린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오늘 뭔데 이거 이 장면? 어 때려 때려. 좀 깎거나. 좀 깎거나 봐봐. 어, 오케이. 괜찮아. 필살기에 그리고 부식이 피고. 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랭따 당한단 말이야 아 짜증나네 이거 좋다 삼성 반격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온성이 들립니다 이거 날리면 나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웃음> 저 봐봐 피사기 한대 맞으면서 피가 좀 많이 날라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격이 터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두 번째 기술이 좀 약한 거예요 저게 센 거였으면 정말 몸을 박살 내버릴 수 있을 텐데 요거 쓴단 말이에요 요거 꼴랑 요거 요거 50% 데미지 밖에 안돼 그러니까 좀 반격이 좀 약할 것 같아서 아끼고 싶은데 괜히 랭따운 당하는 것보다 다른 거 랭다운 당하더라도 삼성 반격해봅시다. 자, 쳐봐, 쳐봐. 어. 자, 필살기 한방 맞구요. 많이 깎아놔라. 많이 차라리. 어우 엄청 많이 깎아놨네. 자, 간다. 자, 간다. 여러분, 갑니다. 아하하하하하! <목소리> <헉. 목소리> <헉. 목소리> <목소리> 불법 맞죠. 맞자 요거 짜릿했으면 영상 공유가가 아닙니까? 마음껏 불법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아, 불법이 아니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단톡방에 내렸는데 공유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내가 보기에 이런 명장면 면정, 진짜 뽑기 쉽잖아. 봤죠, 방가 내가 그 삼성을 딱 그렇게 만들기. 하... XA네 그 -E 목을 그냥. <웃음> 이제 보스 너거들도 마가이야굿봐